그럼 솔직히 좀 나는 분명히 포지션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막고 나서도 사라주는 거지 내가 슬로우로 쳐도 가라고 놔뒀으니까 이공이 막고도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움직여주는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더블 쿠션이 또 이제 좁은 쪽으로 한번 좁은 볼게요 이런 배열들도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음. 거의 대부분이 세 칸일 때는 네. 기울기가 이렇게 세 칸일 때는 네. 편하게 다 내릴 수 있어 음, 네. 왜 내려가는 각이니까 네. 근데 이제 이렇게 제이두 칸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음. 그쵸? 네. 두 칸일 때아 이거 3단을 쳐야 돼 횡단을 쳐야 되나? 음. 더블 쿠션을 쳐야 되나? 음. 이럴 때자 네. 이때는 이제 두께가 무조건 두께가 중요해 음. 8분의 3 두께가 음. 넘어가면 무조건 안돼 그리고 임팩이 세지면 절대 안 돼요 음, 부드럽게 그렇죠 그렇죠 네. 두칸 이하로 이제 음 두께가 적어질수록 두께가 그렇죠 응. 그리고 이제 대부분 또 상단을 쳐 음. 상단을 치면 좀더 위험 음. 튕겨지는 형태가 음.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당점은 중단에서 놓는 게죠아전 회전, 회전수는 이제 여기서 반 칸을 내려야 되니까 네. 뭐 지금 시계 방향으로 치면은 3시한 팁? 네. 이 정도 네 오케이. Okay. <웃음> 자 좋다 이렇게 음. 이렇게 해야 제가 왜 상단을 주지 말라고 하냐면 네. 상단은 약간 좀 부딪혀지는 음. 당점이에요. 이게 음. 중단점에서는 잘안 튕겨져. 음. 이게 좁은 각이니까 조금만. 그 각이 조금만 충겨지면 내려가기가 음. 힘들어지거든 음. 상단쪽에서는 음. 그럼 더 사슬을 더 부드럽게 해야 되고 그러면 음. 또 시합 중에 더 부담스럽잖아요 음, 네. 근데 중단쪽에서는 아까 조금 사슬 잘못 들어가도 임팩트들어가면데더 내려가져 버리잖아요 음, 그러니까 도는 경우는 거의 안 생긴다는 거예 아. 그러면 이제 방수가 네. 거의 다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좀좀덜 음. 내려가든 좀더 내려가든 음. 더잘 들어가고 조금 실수로 해도 맞을 음. 수 있게끔 음. 그런 빵수 찾는 연습을 하는 거죠. 오, 생각 좋은 것 같아요. 네. 다 편에 다 편에 이제 이런 공들은 다 맞아 있는 형태인 거지 그냥. 아. 네. <웃음> 자 이렇게 죽이면 자연스럽게 더 내려가진단 말이에요. 오. 그러면 아까 같이 회전 회전을 막 어, 회전을 좀 많이 써야겠다 이런 게 줄어드는 이게 음, 근데 힘이 자꾸 모자랄 것 같아서 더 이게 들어가는 이게 것 같아요 잡으니까 모자랄 것 같아요 어, 아 그냥 이렇게 풀어서 치는 그쵸 그쵸 이 20, 공은 어차피 결로 치는 거잖아요 음, 네. 굳이 안 잡아도 제가 그냥 가, 잡 쥐고, 쥐고 있는 그 악력만 가지고도 쳐도 그게 더잘 굴러요 비거리가 더 음.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잡는데 지나가서 잡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. 이 치는 순간에 여기서 손에 걸리면서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차, 차한테 힘을 뺏기는 거예요 음. 일접고한테 힘을 뺏겨가지고 비거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쳐볼게 네. 이 공이 약하네요 제가 자 무조건 맞아있어요 이렇게 치면 무조건 맞아있는 형태야 오. 네. 좀 힘을 많이 뺐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. 아. 그 타격 소리가 틀려지는 거지 아. 수빈 프로가 처음에 했던 스트로크 음. 느낌은 좀 3단에 가까운 아, 네. 이게 뭐 음. 스트록이라고 해서 뭐 별다른 게 아니라 내가 출발할 때 음. 스피드를 가지고 속도를 조금 더줄일 건지 조금 살릴 건지 음. 좀 그래도 좀 일률적으로 이렇게 보낼 건지 이세 가지를 하는 거죠 음. 뭐 감속, 등속 그 다음에 뭐 등가속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음. 최대한 뭐 압력 변화를 없이 그리고 힘을 풀고 그렇죠 음. 푼다고 막 이렇게 컬렁하게 풀면 안 되고 네 살짝 힘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한 번만 을게 네. 아 좋다. 이제 맞아 있는 볼이 돼버리잖아요 오, 힘을 푸니까 확실히 편하네요. 훨씬 편해지는 네. 거죠. 훨씬 편해지는 거죠. 음. 그립을 네. 쥐고 있어가지고 툭 쳐가지고 음. 죽게 치잖아요. 그러면은 네. 이 적구가 맞고 난 다음에 공이 맞고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생겨. 좀내 아. 공이 못 움직여주고 아. 멈추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네. 포지션이 쓰는데 밀접구가 네. 이렇게 해서 왔어 이렇게. 네. 근데 내 공은 열로 가 있는 거야. 네. 음. 어렵네요. 그럼 솔직히 좀 네. 나는 분명히 포지션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시합 중에 음. 네. 근데 꾸드롱 선수는 딱 치면 항상 이 공이 맞고 이쁘게 맞고 이런 식으로 올라와 줘. 좀. 아, 이게 네. 제가 생각할 때는 네. 그 그립 그 때문에 그런 거아 같아요 그립과 마지막에 아. 그 임팩트 때문에 아 이게 내 공이 가벼우니까 이렇게 응, 맞고 나서도 살아주는 거지 음. 내가 슬로우로 쳐도 가라고 놔뒀으니까 이 공이 음. 맞고도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움직여주는 거 음. 한 번만 더. 네. 자, 이렇게 해서. 자, 이번, 이번이 이게 제가 말한 약간 죽인 거야. 아. 응. 임팩트를. 음, 어우, 내가 시범을 보이면 네. 내가 못 맞출 것 같아가지고. <웃음> 스트로그 놔주는 거지, 그냥 편하게. 약간 음. 이런 느낌으로. 오. 내공 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잖아요. 네. 일족구도 많이 안 움직이고 제가 친구하고 수빈 프로와친구하고일족구 움직임 거리는 거의 비슷해. 음. 대수구 움직임은 조금 더 많이 움직여주죠. 어, 맞아요. 네. 마지막에 샷을 할때탁 멈추는 거지 이렇게. 음. 멈추더라도 이렇게 가면서 멈추면 상관이 없는데 네. 인위적으로 해서 탁 멈추는 거죠. 아 제가요. 네. 네. 음.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음. 좀더 어려운 음. 변화가 음. 좀더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음. 다시 쳐볼게요 네. 자, 이렇게 가면 내 공의 비거리가 이제 좀 늘어나는 거지 어... 지금 비슷하게 가고 네. 지금 어... 득점이 됐다고 가정하에 그런... 훨씬 좋은 공이 네. 쓸수 있는 그러네요. 거지 이 공을 많이 연습하겠어요. 연습해야 했요 그러니까 더블 쿠션은 이두 가지 음. 스트롱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. 그리고 이제 하나 더. 음, 한, 하나 더. 이렇게 떠있어. 아, 네. 또 숫자를 아까 같이 하는데 네. 어떻게 될까? 얘는 음, 25에 네. 40이니까 네. 15를 향해 갈것 같은데 떠있어.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아. 그렇죠. 네. 떠있어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 그렇죠. 5. <웃음> 맞췄어, 맞췄어. 맞았어요이 네, 그냥 이 칸, 이 칸수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음. 이 지금 센터에 걸려있잖아. 네. 그러면은, 제가 이게 지금 현재 40에 정확하게 나볼게요 네. 40인데 35라고 생각을 해야 돼. 음. 5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. 요 그쵸, 그쵸. 음. 한판 떨어져 있으면 10을 빼주는 거고. 오. 아, 되게... 근데 제가 맞는 위치에서. 음.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. 지금 치면 40이 맞잖아. 네.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. 35가 맞는단 말이야 음. 맞춰서. 제가 바라보는 형태는 지금 여기지만 맞는 위치는 35가 맞잖아요. 음, 네. 근데 이떠 있기 때문에 거의 30으로 계산을 해줘야 음. 돼요. 그럼 이거, 이 공도 지금 걸려있는 형태죠? 네. 25에 음, 5보다 조금 더 내려가야 될것같아오5 음, 5 정도 내려가면 맞을 것 같아. 아, 네. 음. 자, 임팩트. 임팩트 주면 안돼안 네, 안 되죠, 안 되죠. 한마 약간만 임팩트가 빠졌으면 무조건 맞았을 것 같아. 제가 한번 줘볼까요? 네. 식구에다 놓고 식구 놓고. 이것도 오를 해줘야 돼요? 이거 한8 정도 있는데. 아 그래요? 아 어, 그러네. <웃음> <웃음> 아 조금 쉽게 음. <웃음> 조금 쉽게 돌다가 걸리니까. 대로 저도 임팩트 없이 그냥 굴려 놓는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. 음... 자, 아, 나도 안 들어가네. <웃음> 이거 다시 할까요? 아, 이거 테이, 테이블이 좀 빡빡한가? <웃음> 아 수빈 씨가 잘못 친게 아니었네. <웃음> 테이블이 테이블이 조금 빡빡한 것 같아 지금. 네, 그러니까 임팩트를 최대한 빼서 연습을 해보는 거야. 음... 이런 기준점을 갖고 치셨구나. 그렇죠. 쳐보는 거야. 놓고 음... 쳐보면 어디로 간다라는 게 자꾸 나오잖아요. 음... 그러니까 당구는 제가 생각할 때 기억력 싸움이에요. 내 몸이 자꾸 기억하고 머리가 기억하고 음... 해야 몸이, 몸이 기억해서 그리로 가버리고 음... 근데, 어, 이렇게 치면 들어가 하면 또 그게 들어가. 이, 이런 멘탈 훈련을 해야 되는데, 저도 멘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. <웃음> 제가 이거 오늘 정말 갑자기 배운 만큼 열심히 해서 완전 제 걸로 만들겠습니다. 아유, 아유, 그러고 성적만 내주시면 저도 뿌듯하죠. <웃음> 네, 제가 꼭 그렇게 할게요. <웃음> 자 아, 오늘 비겨치기 더블 쿠션 배워봤는데요 오늘 너무 유익하고 기준점도 너무 쉬워서 제가 정말 제 걸로 확실하게 만들어 오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와서 검사하겠습니다 네 <웃음> 다음은 이제 횡단으로 음... 아 저도 횡단이 그렇게 자신은 없지만 <웃음> <웃음> <웃음> 횡단이 근데 좀 어려워 횡단을 쉽게 네. 기준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숫자 세 가지만 외우면 3, 삼, 사, 오.